전국고등검사장 6명이 대검찰청에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207명의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 2층 강당에 모이게 되는 전국평검사회의가 열리게 된 것도 참여정부 이래 1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검수완박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내용과 절차 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대법원 대한변협 민변 참여연대 형사소송법학회 등에서 광범위하게 지적되고 있다 이것이 평검사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던 김호수 총장은 그것이 거절되자마자 즉시 사표를 던졌습니다. 공직자가 사표를 던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인명권자에 대한 최대치 의 저항이 담긴 것으로 해석되는데 존폐의 기로에 선 검찰의 몸담은 자들이 지금 시점에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보여 주는 모습입니다. 갑자기 청와대 측이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대통령과의 면담 일정을 잡았습니다 국회의 시간이라면서 김 총장의 면담을 거절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왜김호수 총장의 사표를 반려했는지 한번 거절했던 면담을 왜 또다시 받아들이기로 했는지 그 사이 문재인의 심경에 어떤 변화라도 있었던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혹시나는 결국 역시나였습니다 김오수 총장과의 면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하고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 이런 말을 늘어놓았는데 여러분은 이말 속에 어떤 진실된 실속있는 알맹 이가 느껴지시기라도 하십니까 한마디로 밑도 끝도 없이 산은 산 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런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가 빵을 말하면 우리 국민들은 이제 뻥 으로 알아들으면 딱인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도 그러신지 묻고 싶습니다. 김호수 총장으로서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경으로 대통령이 거부권 을 행사해달라고 설득하고자 한 것이었겠지만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검수한박이 통과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제로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